이념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블록스에서 말랑이 거래하러 왔어요 미호야 미호야 내 말랑이랑 거래할래 네 말랑이 구멍 뚫려서 싫은데 어 불량식품이네 갖다 팔아야지 <웃음> 어쨌든 이 말랑이 거래에는 많은 말랑이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 상점에 뭐 피자도 있고 돼지조금 어! 돼지 어?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네모랑 동그라미 세모도 있고 게임기 제일 비싼게 전투비행기야 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얘들아 어쨌든 거래할 거 들고 오도록 이겨은어 <웃음> 미호랑 나랑 거래하게 되었네 자 피자 줄게 피자 이거 제일 싼거 아닌가 10원짜리인데 <웃음> 알았어 어. 그럼 나는 음.. 구멍돌린 말랑이 그래. 그래 그래 좋아 너한테 좀 주지 뭐가지마 <웃음> 피제랑 어, 교환 어, 완료 아나천차같다아 그럼 나 찾게 어, 리아야 나랑 교환하자 그래 그래 리아한테는 뭘 어? 리아 닮은 거 선물해줘야겠다 <웃음> 자 리아 닮은 <웃음> 고약한 고양이 오 어? 그럼 나는 토마토 안녕하세요 토마토를 어떻게 고양이랑 교환을 하냐? 그럼 하나 더 <웃음> 다른 것도 올려라 그럼 토마토 a t o t o m 토 t o Tomato. 토 o m a 를 o t o m a 이제 토마토 a 자야왜 이렇게 토마토가 많아? t o 토 하나 더 t o 하세요 a 은 o Tomato. 알았어 a t o t o 교환 t o 토 o m a t o t o m 교환 야, 네. 무슨 토마토 개, 토마토, 야! 토마토, 토, 마토 살인마야! 하나 더, 토마토 하나 더. 야, 그만해! 오케이! 응. 음, 좋아. 야호. 야, 그 고양이처럼 울어봐. <웃음> <웃음> 귀여워. 그리고 얘들아, 말랑이라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 럭키 블럭을 까면 돼. 어, 나곰미 나왔어! 오! 스파이더맨 곰이! 뭐, 이거 얼마짜리지? 비싼 건가? 볼까? 얼마짜리인지? 와, 3,999원. 아, 비싼 나왔다저랑교환하실분 음. 저요저 먼저, 올릴게요 네. 토마토 아! 토마토 거절.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거절. 토 t o 왜이렇토토토토가 많아? 토토토 a 잔이이토토토토이야아토마토 o t o 미 a t 미 Tomato. t o m 나 t o 래 o m a t o Tomato. t o m 라 t o 라 자 오늘 미호랑 고려할 거 올립니다 이 스프레이 오 스프레이랑 그리고 네모 오즈어게임 네모 추가용 그러면 그 스프레이가 얼마짜리니? 비쌉니다 음. 나름 음. 나름 비싸요 스프레이가 음. 아계산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2,900...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가격을 맞춰서 네모 나쁘지 않네 그럼 저는 세모랑 세모? 어 구멍 뚱뚱 이거랑 아 거절이요 <웃음> 아 왜요? <웃음> 자 님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영희 알죠? 영희 인형을 살수 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 어, 여미님 네. 저랑 이제... 교환해요 저 거래할 거다 올렸어요 토마토축젠가 여기? <웃음> 저 방금 2 9 9로복스 주고 영이 샀거든요? 아이 니마님뭘좀 모르시네 이거 네. 보세요 <웃음> 아니 아. 여기 이렇게 어 건강에도 좋고 어? 아, 배도 부른 네, 토마토가 이렇게 50개나 있는데 거절 거절 구독 여기 퓨전기기가 있어 퓨전토이가 여기서 합성을 할수 있는 건데 잘 봐봐 토마토 세 개를 이렇게 합성시키면 이게 의자가 나온단 말이야 나영이 인형 아까 샀거든? 네모랑 영이랑네 세모까지 합치자 오케이 애들아 잘 봐봐 세모 모았고 자 그리고 네모 모았고 그 다음에 영이 인형 모았단 말이야? 이거 세개 합쳐볼게 뭐 나올지 기대되지 않니? 별거안 나온 것 같은데 아 좋은 거 불안한데? 나와 영희 인형이 얼마짜리냐면 9999원짜리야 자 이거 3개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네모 올렸고 세모 올렸고 영희 올렸습니다 오케이 합치면 진짜 좋은 거 나온다 했으니까 퓨전 아! 3만원짜리 3만 3만원짜리 얘들아 오오. 이득인 건가? 이득이지! 9,990원짜리였잖아! 어, 얘들아 나 25,000원짜리 얻었어! 뭐, 뭔데 뭔데 뭔데? 사탕! 봐봐봐봐 우와! 이게 25,000원이래! 와 사탕인데 25,000원이야? 말이 되나? 미호야 미호야. 미호야. 그럼 합던가? 내가 미호야 내가 있잖아 그 사탕도 나줘 우리 합쳐보자 어, 2 5 0 0 0원짜리라 3만원짜리 합쳐보자 우리 너 양아치니? <웃음> 아니 아니 다 뺏어! 아니 궁금하잖아 돈 많이 벌면 어? 좋은 거지 아 그리고 일로 와봐 내 아니잖아 알았어 일로 와봐 그러면 내가 투자 좀 할게 왜 특별히 빌려주는 거야? 아 좋은 거 나오면 두 배로 갚는다니까 25,000원이니까 두 배면은 5만 원을 갚아야 돼 알았어 내가 합성해서 진짜 좋은 거 만들어드림 잠깐, 이거 진짜 시청자들과의 얼마... 약속이야 25,000원짜리 그리고 3만 원짜리 아 이거 하나 살게 레전더리 큐브 음200 로봇 썼다 과연 오! 4000원짜리 나왔어. 4000원짜리 램프. 음. 오. 이거 세개 합쳐 보자. 자, 지금 4000원짜리 2500원 아, 4000원짜리 너무 부족한데 근데. 내들아심좀 부릴게. 이거 2분만 기다리자. 이거 2분만. A few moments later. 제발 좋은 거 나와야 될 텐데. 어, 5, 500원짜리 방패. 팔고 어, 400원짜리 지팡이 팔고 마지막 하나 1500원짜리? 하, 부족한데? 안 되겠다 얘들아, 영희 인형 한번더 살게 오, 음. 자, 영희 인형이랑 미호가 준 사탕이랑 3만원짜리 한번 합쳐볼게요 영희야, 가자 영희야, 잘할 수 있지? 할수 있어. <웃음> 그래. 일단, 부정타니까 이 사람들 가면 해야겠다. 자, 간다! 영이 넣고, 사탕 넣고, 3만원짜리 넣고. 간다! 좋은거! 아, 6만원짜리 나왔다. 6만원짜리. 음... 좋은거 아니야? 6만원? 그치? 6만원짜리 나왔습니다. 음, 좋다. 정말 좋 나왔어요 들어 그래도 오 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같아 그래 그러면은 네모하고 또 섞어봐야겠다 헵와 9만 원 9만 원 오토바이 오! 와 완전 잘 나왔어 6만 원에도 야 9만 원을 한 번에 오얘들 아템 줘봐 다 줘봐 씨. 빨리 합치게 없죠 아, 봤어. 다 봤어. 합쳐서 없어졌어. 네네 시바견 있는 거 봤어. 다 줘. 없어. 네, 없죠. 내 몸머리도 봤어. 빨리 따라와. 없어. 알리. 아니 어, 어, 없어. 없어. 들어 내가 방금 심심해서 어. 어. 피자 150개를 합성해 봤거든. 어. 음. 근데 분명 시작할 땐원인가원이있었 말이지. 음.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또 합성을 계속했는데 7천 원짜리가 나왔어. 1천 원으로 7천 원을 만들었어. 뭐? 그게 가능해? 오 버근데 그 정도면 그럼 나 오토바이랑 파비랑 한번 섞어볼까? 야내 오토바이가 6만 원이 됐어. 안 좋은 거라 섞으면 안 되나 봐. 오. 어? 아... 어? 1 5만원짜리야 15만원짜리 아 피자 두개랑 섞었는데 어 뭐야 왜이래 뭐야 좋아요 자 여러분들 15만원짜리 이 호박머리를 얻었습니다 아이스 와우 돈 많이 벌었다 부자다 그래서 내거 갚을거지 5만원에 아. 갚기로 했잖아 아이 그럼 미오 일로와봐 내가 한 번에 돈 갚을게. 자. 이거 6만 원짜리다. 너한테 갚았어게 자, 그걸로 합성하고 재밌게 놀아 아, 재밌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말랑이 거래도 하고 합성도 하고 뽑아서 <웃음> 좋은 걸 얻는. 오, 어? 그럼 말랑이 거래를 해봤는데요. 이거 10만 얼마짜리?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야 미호 오늘 돈 벌었네. 다니 네 덕분. 아 그럼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말레이거리 해보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